홍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는 21일 부부의 날 오후 2시 10분 성신호TV 유튜브 채널 개국기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합니다 아, 여기는 사내 방송실이고요. 저는 사내 방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홍보부 김대천 사원입니다. 드디어 청신호 TV가 개국을 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준비했다고 들었는데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공공기관은 별로 재미 없다는 편견을 깨는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 많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도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청신호 TV 화이팅! 아예 어, 여보세요 누구냐 넌 네, 저는 청신호TV PD입니다 하이 예! Yeah. Hey, 안녕하십니까 hey, 경주철씨 충렬공파 3 9다선 hey, 최민식호씨다 아 근데 최민식씨는 아닌 것 같은데 헤이 <웃음> 아이씨 네, 내이봐아이봐아이 옆에 이 정재씨 좀 바꿔줄게 이정재씨요? 이번엔 진짜죠? 어째 내가 SH 왕이 될 상인가? 네? 어째 내가 정신호TV 구독자가 될 상인가? 뭐 너무 재밌어서 구독 안하고는 못빼기실걸요 젊은 청춘들이 정신호TV를 기다리면서 어떤 심정이었는지 PD님은 아시지요? 개국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파이팅입니다 네, 뭐 앞으로도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뭐 감사하긴 한데 이제 그만 좀 속아야겠는데 뭐좀 정체를 밝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방금 통화드린 SH공사 기전사업부 윤민성입니다. 제 성대모사 어땠나요? 좀 괜찮았나요? 제가 이번에 SH공사의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청신호TV 개국 소식을 듣고 직원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아 그리고 서울시를 살아가는 한 명의 청년으로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저 또한 여기서 많은 정보를 얻어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뵐 테니까요 꼭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청신호TV 화이팅! 강호동 씨 오셨어요 강호동 씨요? 안녕하세요 강호동입니다 저 강호동 맞습니다 SH의 강호동 깜짝 놀라셨죠? 그런데 지금보다 더 스프라이즈한 재미를 청신호 t v 에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예 아는 형님 아 죄송합니다 모르는 형님이고요 개인적으로 좀 알면 좋겠지만 모르는 형님입니다 먼저 청신호TV 개국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청신호TV가 알찬 콘텐츠로 10만 구독자를 달성하는 그날까지 승승장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신호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청신호TV 청신호TV 청신호TV 청신호 TV 파이팅